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림 삼거리에 있는 먼지막 순대국 입니다 여기가 벌써 60년 이상 영업을 한 곳으로 100년 가게도 에 선정이 돼 있고 갈 때마다 뭔가 항상 정겨운 느낌이 들어서 괜히 60년 이상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대국 집이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동몬.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순댓국의 기본 반찬이라고 할수 있는 새우젓, 고추, 마늘, 쌈장 순댓국의 기본 깍두기 까달지다 음. 어차피 금밥 먹으면 또지을 흘릴 거기 때문에 미리 아이템 장착 지 지금까지. 지 와~ 건더기가 일단 엄청 많아. 약간 시장 국밥 먹는 느낌? 먼지막 삼대국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간마늘을 많이 넣어줘요. 간마늘을 넣어주면 더 깊은 맛이 나는 느낌? 어 이모님 혹시 이거 마늘 좀더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마늘 추가. 마늘은 많이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들어올 때부터 조금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또 정겨운 맛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다데기 조금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데기까지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게마다 다 어울리는 술들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정겨운 느낌이라고 하세 막걸리가 최고. 네. <쥬> 짠! 맛 어, 맛있다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부터 거의 굶었기 때문에 야들야들야들아 들깻가루를 더도어야돼도 만을 다대기 재개 가루 횟수빨맛있어 음, 새우젓 애 가지고. 들어. 응 그거 다 개개인. 어 야, nice 아는 뭐 아, 사람이야? 그너빠야 음, 여기는 합석도 합니다. 만 어르신들끼리 다 드시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서로 합석도 해서 앉아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뭔가 사운드부터 정겨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 매워. 역시 리트그은 건더기가 엄청 많네. 건더기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웃음> 고 아... 순대는 그냥 일반적인 순대 간도 넣었다 간 음 옛날에 어렸을땐 이런게 퍽퍽해서 싫었는데 고소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음. <웃음> 네, 이거 평일에도 식사시간에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한 3시쯤에 왔는데 그래도 손님이 꽤 있습니다 <웃음> 진짜 10년 이상 방들 분들이 되게 많은 가게. 벌써 배부른데 나오네. 소시야. 네, 승동엽씨도 왔다 는거 승동엽씨. 카페가 달달해서 맛있어. 이 배경만 봐도 주막 느낌 아니야 주막. 주먹. 주먹 해가지고 술 시켜야 될것 같고. 제가 5천 원일 때부터 왔는데 7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요새 뭐 국밥 만원 하는 시대니까 7천 원도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 국밥이랑 따로의 차이는 국밥은 이제 밥이 말아져서 나오고 따로는 따로 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배불러 о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올때마다 그 건더기나 이런걸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든든하게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연령대가 다 50대 60대 이상 최소 여기 10년 20년 되신 단골분들이 많은데 가격 인상 때문에 그런지 평소에 나오던 가격인지 아니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또 양을 많이 주시고 기존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만족스럽게 먹는 곳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찾아올 정도의 그런 맛집까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옛날 그 시장국밥을 먹던 시절 시장국밥이 정말 최고였던 그 시절에 그런 맛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순대국집이고 사실 순대국 치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순대국잘못 드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좀 먹기 힘들 순 있고 이제 저같이 약간 순대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이 정겨운 분위기에서 막걸리 한잔 딱할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오늘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만간에 먼지막 순대국 말고 옆에 또서울순대국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순대국집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